특별히 오늘은 텐데이 리10데이 리바이벌 마지막 날이며 또한 순절입니다 v a l 10 day revival, 말씀 day revival, 10 d 1절부터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1절부터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웃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먹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도는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에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물소리로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 위해선 당신의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 매일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삶의 영주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네. 다시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이렇게 믿음이 없네 예. 네. 제가 다시 다시 <웃음> 어디서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상관의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요 마음속에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아휴 목사님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역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겁니다 조그마한 구름이 비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류를 바꾸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 당장 어떤 분은 그래요. 1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뭔가 변하겠지 그런데 어떤 분은 더 힘들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기도시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입니다 기루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웃음> 돌밭인데 돌을 계속 경작하는데 이제는 아 밭에 씨앗을 심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거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키고 이제는 뭘 심어도 나는 밭으로 준비시켜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목사님 이제 시작이라고 <웃음>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이제부터 이 영적 길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웃음> 예전에 그. 부흥회 같은데 가면 목사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아멘을 시킬까 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목사님 알아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 스승이 뭐예요? 아, 아멘을 해야 된다고. 그 영적 원리를 몰랐어요. 왜요? 나, 나 전도사인데 아, 다 안다고. 네, 그게 아니었어요. 아멘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신 건세예요 아멘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전통 믿음들 우리 1세대, 2세대 정말 불로불로 기도온 영성하며 세명 일주일씩 금식하고 막 붕에 나면 금식하고 주로 부르는 그 건산인들 이영성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아멘 이상한 얘기해도 아멘 이거 아멘한 타이밍이 아닌데도 아멘 그래서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지금 새롭게 일하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저도 나 때는 옛날처럼 우리 <웃음> 봉상처럼 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할수록 여름 삶이 복된 겁니다 여보요 학습이 안돼 있어 <웃음>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하실 거랍니다 이게 갑자기, 갑자기 하면 어, 어떤 타이밍에 해야 돼 여러분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성령의 강림전입니다 성령 강림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예수 그토로 말미암마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저주와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과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봄과 사도행전은 일정한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누가 봄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봄 3장 21절에서 22절인데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셔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약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강림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사도 행정도 똑같습니다.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해요? 2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에게요 한꺼번에 빵임하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4등전 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들이 다 어디서, 2장에서 보면 다 열 15개 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서 아수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풍지 박사되고 깨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절기기 때문에 예배드리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경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왔는데 어라? 이거 우리 동네 말인데 어머, 여기서 왜 프렌치가 들리지? 왜 여기서 영어가 들리지? 왜 여기서 중국말이 들리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15개라고 써져 있는데 더 많은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일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듣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형태가 강림하신 것과 불의 혀같이 임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은 구약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비둘기 아까 일부때 비둘기 했더니 탁골공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웃음> 탁골공원 구글구글 살찐 비둘기 만 저도 비둘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 비둘기 가까이 가면 막, 어, 막 살이 떨려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평화, 하 그래요 막 올림픽 때막그죠 평화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어떤 의미를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한 사건과 연결돼요 구약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377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나 하고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그냥 가요. 살길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강남나무 새 잎을 물어옵니다. 7일 후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서 임했던 성령이 어떤 형태로 임했다고요? 막 크고 사자와 독수리 같은 형태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면 오순절 때다락방에 임했던 불의혀와 같은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구약의 한 사건과 연결돼요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8장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절에 노아의 족보와 계보들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어떤 사건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기 위해 탁을 쌓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언어의 장벽과 어려움을 만드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언어를 다 뜨셨어요 그래서 어머, 뭐요? 가족끼리 생이별하는, 친구끼리 생이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열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뭐야? 다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다양한 민족이 왔는데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베트 사건이 하나님의 저주였다면 오순절 성령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대, 교회의 연합 하나님의 하나 됨의 놀라운 시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제의 본성들, 제의 속박들 깨어짐들이 더 이상 왕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바로 성년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삶 가운데 새로운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수많은 헌금을 드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삶 가운데 새 시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돌파하며 이겨내기 위해 새 시대를 선포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을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님 예수 글터가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들이 어떻게 가진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3장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성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정통에 의하면 하루에 세번 기도했다고 해요. 9시, 12시, 3시. 그런데 이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사람들이 아니까 이 사람을 끌고 성전 미문을 끌고 간 거예요. 자,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어떤 봉사도 하고 뭔가 성경 헌금도 보내고 약간 나름대로 성과 도덕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안지매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기도하러 9시 1 2시 3시에 오니까 그 자리라도 지켜서 조금 구걸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 가지고 아마 끌고 갔을 거예요. 당시 미문이라고 하는 요세프스에 의하면 역사서 요세프스에 의하면 미문은 높이가 23미터나 되고 금과 음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문 앞에 그 화려한 문 밑에 누가 있어요? 구걸라는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백 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충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앉은뱅이가 앉아있는 이 장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라 이야기하고 선포했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으로도 고갈되어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 산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다가가요. 허, 누가 다가오네? 이 안진뱅이 쪽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소를 내밀고 오늘도 한푼 주세요. 비굴하게. 이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봐라 우리를 봐자 이때 이안진병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5절에 보니까 이래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야! 오늘은 굶지는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맹의 현실과 문제는 뭐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 예수 믿어도뭐 변화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접근하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건 온전한 치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돈에만 모든 포커스를 마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오늘 베드로 요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러대, 네가 바라는 은가금 나 없어. 너 그런 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함이 임했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는지 오늘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건세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나라를 소유하길 원하니 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각각 뭐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각각 책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에꿰뚫수 있는 관통하는 주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구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에서 무지하다, 막연하다, 좀 그렇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강론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틀 안에서 그래요, 맞아요, 주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열렸느냐? 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지금 내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충만함으로 지금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지고 풀어지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데이수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반드시 소유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어느 때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는데 이 나라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의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경도와 위도예요. 그죠? 같이 뭐, 이, 이, 경도와 위도, 모르시나요? 아잖아요. 그 지구본 모모의 경도와 위도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막 들밭에서 미나리 따고 고사리 따고 하다가, 아, 분명히 나는 캐나다에서 땄는데, 어? 걸리다 보니까 미국 땅에서 걸리고 어후, 여기가 어디 야 어, 이거 실제로 있더라고 30년 40년 전에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권사님 어, 장로님들이 어후, 전호사님 걔다 보니까 미국이야 그래서 잡혀갔어 <웃음>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선이 그선 같잖아요 여기가 국경이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연하게 국경이 있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정해요? 나라마다 위도와 경도를 땅에서 정합니다 진짜?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땅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야, 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니? 나라라는 개념을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맞죠? 그런데 당시 경도와 위도라는 그런 법칙과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 아니,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여기는 내 땅이야, 저기는 네 땅이야 라고 어떻게 정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모르겠어요 자, 당시 나라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동네에 사람들이 나는 이제부터 노마의 황제를 성기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로마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끝이 그 나라의 경계였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땅이 기준이라면 당시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로마의 제국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로마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론적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썼던 범식이 뭐냐면 빵과 서커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스렸어요. 빵이라는 건 오늘날 얘기하면 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커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형혹해서 어머 여기가 천국이구나. 로마가 참 좋은 곳이구나 해서 로마의 땅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때로는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서 그 나라의 왕을 따르도록 그래서 국경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국경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자, 이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만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캐나다에 살지만 내가 이 직장에 살지만 여기서 규율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재하지만 주님의 법이 나의 가장 상위의 법이고 내가 그 법에 따라 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참 많이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그 중에 대표적인 천국 비유가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를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해요.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요만해요, 진짜. 뭐 요즘 안 겪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요즘 이렇게 민들레 날아다니는 걔네들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나? 이것이 심으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거. 온라인으로 토론토에서도 예배하고 미국에서도 예배하고 저희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어. 이야기 들은 건데 삽이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소위 얘기해서 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그래도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했더니 야 이게 될까 하더니 또 일주일을 넘기고 일주일 연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아 진짜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인생 쭉 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주님께 기도나 해볼까 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엄마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야 이건 안될것 같은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야저 인간만 보면 우라같이 치밀어 오르고 막 혈압이 막 터질 것 같고 하는 상황인데 아 주님 어떡해요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내 안에 분노가 사그라지고 아, 저 원수 같은 게왜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 안에도 제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제 딸에게, 누아야, 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희 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저께 했던 대답이 어저께 했던 대답. 예배는 우는 거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맨날 예배하면서 울잖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억지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소녀 감성이라. <웃음>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어요. 그 신기하게 그렇게 울고 나면 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이 겨자시비유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아. 너 힘들지? 근 힘들 때 기도할 때힘 다지 그참 행복하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거 아니? 앞으로 왕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하면 그거 겨다시만도 못해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도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이면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안은뱅이처럼 어떻게 하면 집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얻을까? 우리 자녀는 뭘 교육을 시킬까? 어느 대학에 보낼까? 어느 직장에 보낼까? 우리 자녀는 영목은 얼마일까? 무엇이 건강한 삶일까? 물론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기대가 되니까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형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예요? 비교할 수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 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베드로 요원이 뭐라고 인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어. 이 복된 삶을 가지고 있어.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너죽고 있니? 무기력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나사는 예수 구태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이것을 진리로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팔복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봉 5장의 팔복 같이 나누었잖아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일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금액도 잠깐 나누었는데 없는 것을 가난하다 표현하지 않아요. 이 단어에서 starving 며칠씩 굶주려가지고 정말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아사상태 직전에서 강고하는 삶의 자세를 가난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배고픔은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행위가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을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갈급함이 없어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러면서 이 사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할수 있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내게로 돌아와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줄게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일어나라 나눠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보여요 두 번째 보 애통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 안에 제약이 보여요 거짓된 것 음란한 들이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이 보여요 근데 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출입 어떡하죠? 라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함탄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절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왜 이렇게 무감각하지? 나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지? 왜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자꾸 귀찮아지지? 하나님의 자을 사모하는 것이 왜 자꾸 묻어지지? 왜 주일날 빠졌는데도 내 안에 그렇게 무감각이 자꾸 자라나지? 여러분 이거 경계하시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애통합니다 내 죄를 보고 애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의 나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한 가지예요 성령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성,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친내받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맞죠?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뭐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했더니에요 4등등 10장에 먹으면 고델료가 기도했더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요 사도의 12장 보니까 베드로 옥문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관계에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영적 기도가 바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기도할 때 병든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붙들러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한 미사고가 아니에요 주님 도없어소서 주님 나를 붙들소서 주님 나를 국민에여기셨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원합니다 내의신을 치고 내 계획을 치고 내 자아를 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감하며 누리며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이 말씀이 좋아요 히브리스 말씀 보면 히브리스 12장 28절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이미 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리나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기도할 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예수 믿도록 축하드립니다.